공독합니다. 요한복음 사장, 요한복음 사장 사십삼 절에서 오십사 절까지 신약성경 백사8팔쪽백사9 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사장 사십삼 절에서 오십사 절 이틀이 지나 후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리로 가시며. <웃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내려오소서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그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새날 축제에 배우신 우리 새날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우러 보시면서 우리 한번 샬롬이라고 하면 선포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고 샬롬 네자우도 보시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인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네, 베들렘이죠 데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방문을 하시는데 고향 방문을 하시면서 유대인들 안에서 회자되고 있는 속담 하나 격언 하나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속담을 인용하셨는가 하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뭘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 이 말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참 맞는 말이었어요 어,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의 한 회당에 가셔서 강연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감동을 받았는데 놀라하면서도 깜짝 놀라면서도 존경하거나 또 그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선재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더니 맞네 이 말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로 어, 그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밀어떨쳐버리려고 하는 장면이 누가 보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히 어, 가버나움으로 피신하셨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사역을 차지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지 않았었을 뿐만 아니라 빨리 고향을 빠져나왔다 고향에 얼마 머물지 않았다는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우린 당신의 엄마 누군지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너 나이가 몇인지 내가 알아 이런 거죠. 어릴 때부터 다 봤어 특별히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는 예수님을 폄하하고 또 격렬하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한마디로 난 당신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폼 잡지 마 네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돼 이런 분위기가 압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는 라이 단어 이 배척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참재밌는 단어들하고 스캔돌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온다는데 스캔들은 걸려 넘어지다 매우 부끄럽게 여기다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다 그게 스캔들이거든요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보통 유명인사가 어떤 부덕득한 일을 저질렀을 때또 주문을 일으켰을 때 소위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때 쓰는 단어가 스캔들이에요 그런데 나사르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 동네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스캔들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다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그게 배척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그 예수에 대해서 그 고향 사람들의 그 편견 그 이미지 선입견이 얼마나 나쁘게 각인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나, 그러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왜 예수를 배척했을까?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이미 예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다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고 또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고 뭐 여러 가지로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자랐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지식과 정보에만 의존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문. 예수가 이제 유다 지역을 다니시면서 여러 이제 소문들이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이적들이 일어난 그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의도적으로 부정한 게뭐그 친구가 뭐 그럴까? 뭐, 경상도 말 이런 거예요 그 나사레지 사는 동네는 일종의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요 편견이 믿음을 가로막은 것이죠 이 편견의 눈으로 본 예수는 존경할 만하지도 않고 도리어 불쾌한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참 편견이 참 무서워요 이 편견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 편견을 깨뜨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편견이란거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꼼짝을 안 합니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죠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의 예수에 대한 편견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편견은 귀와 눈을 막아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지식이나 견해를 결사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참 편견을 극복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미 내 안에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말씀을 찾거든요 성경에서 내가 주를 그 놓은 것만 모으면 내가 복음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의 관점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면 오히려 성경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경 여러분, 편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그 신학학 교수이신 김지철 어,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김지철 교수님은 신학학 가르치 셨고, 얼마 안 돼서 박선희 목사님 후임으로 서울 소망교에 담임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죠. 이분이 신약학을 가르치 셨는데, 당신이 강의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에베소스를 공부하다가, 최근에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 하나가 있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의 몸의 아름다움, 교회 신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얼마나 신비스러운 곳인지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오묘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지 에베 소스를 내가 최근에 공부하고서야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잘 모르고 있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나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신학대학 신학학 교수예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목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 교수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토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얘기죠 저는 맞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또 우리 성도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마다 너무 우리 교인들에게 죄송스러운 게하나있어요 내가 성경을 참 모르는구나 내가 성경을 모르는 곳이 너무나 많구나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말씀에 이 구절에 이런 보배스러운 진리가 담겨져 있다니 뒤늦게서야 깨닫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한 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좀더 일찍 깨달았다면 더 일찍 가르쳐 줄 수도 있었는데 더 일찍 열어줄 수도 있었는데 이런 어떤 마음들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네, 겸손해야 되겠구나. 나 성경 공부 좀 했어. 나 신학도 공부했다고. 내 방에는 주석 책이 많아 수십 권데 성경 잘 안다고 착각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음을 언제나 전제하고 성경을 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님 또박또박 쫓아가는데 아 오늘 본문 내가 다 알아 뭐 근데 뻔한 얘기잖아 딱 이렇게 평년과 선니까를 가져버리면 내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본문일지라도 내가 잘 익히 아는 성경의 말씀일지라도 오늘 나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게 되면 성령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면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은혜가 또한 새롭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지혜와 계시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늘 기도할 때 우리도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게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셨지만 어부의 곳에서 존경을 받으셨죠 이미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유다 전역에 이제 소문이 퍼졌고 가브나움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 소문이 나사렛 동네까지 퍼졌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행하셨는데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아주 슬픈 구절 중에 하나다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아예 예수에 대해서 나다 알아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기서는 예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너무 슬픈 구절이잖아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당신의 능력이 제한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아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다르게 행동이 나갔다는 거예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쳤다는 말은 이 불신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나마 믿음으로 반응하는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열두 해를 혈륙봉으로 앓던 여인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굉장한 태도잖아요 주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간 자세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에 따라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의 온도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저도 이런 거늘 어, 경험을 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실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받으러 목양실에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 이 상대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받을 때 상대의 믿음 상태가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받으러 왔는데 누군가에 막 끌려가지고 자기는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죠 기도를 함께 해도 반응이 그런 분이 계세요 반면에 간절하게 기도 받고 싶은 그런 성도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내가 막 빨려드는 것같요 이런 느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의 이 자세와 태도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신망을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만딱 가면 현관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하면 막 빨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집안이 있단 말이죠 설교할 때도 그런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준비한 것 이상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청중의 그 마음이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도 막 힘이 막내 안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자도 중요하고 회중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만 제가 말을 하다가도 다음 말을 뭐 해야 될지 잊어버릴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만 잘 준비되는 게 아니라 설교자도 잘 준비되고 회중들이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 있잖아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준비가 되어지면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제한이 그런 나사렛에서는 당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능력은 무지 아니신데 문제는 뭐냐? 불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역사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전적인 믿음으로 아멘할 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겼어요 그게 따라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바닥에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스며들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콘크리트 바닥 같은 심령이 있을 때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와도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는 스며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콘크리트 바닥 같은, 콘크리트 바닥 같은 심령이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깨트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깨트려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시켜 주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받을 때나 은혜를 또 우리가 사모할 때나 언제나 성령님 나의 심령에 오셔서 나의 굳은 마음이 있거든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역사여 하 주셔서 내 심령이 콘크리트 바닥 같은 그런 심령이 그든 성령님 깨뜨려 주셔서 오늘 말씀이 스며들게 하시고 은혜가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제가 하나님 다 경험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한번 눈여겨 보세요. 음,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 안에는 편견이 없어요. 복잡한 생각 가지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옥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언제나 마음 정금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날 우리 성도님들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자세, 믿음의 반응 아,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이제 오늘 전반부에서 제가 다루었습니다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특이한 요한복음의 기록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이 구절이 4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구절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한 복음의 기록은요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기록과는 좀 달라요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뭔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가 하니까 잘 한번 들어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향을 떠나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향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나머지 세 복음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해 환영받지 못해 그러면서 고향을 떠나시는 장면이라면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향으로 들어가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복음서와 요한복음의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갈리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했다 예수님의 예상이 빗나간 거예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편견이 잘못된 거예요 많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예상과는 반대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좀더 살펴봤더니 새 복음서가 기록된 때는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해 그리고 고향을 떠나는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어요. 초기.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지금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나중에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거라. 고향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관에 만약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죽어가는 왕의 신앙과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야, 내 고향에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아. 나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적이야. 그러면서 나 그게 안 갈래. 그러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입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어가셨다.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영접하고 거기서 죽은 자,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이 접속사의 역설이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여기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갈리에 가셨다 예예 네. yeah. 사람들은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도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피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그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대접받고 환영받기 위해 오셨다면 고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죄인들에게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보다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보다 영광의 보호자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지만 그런 선입관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종교에 찌들어져서 여호와를 온전히 사랑하지도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선입관에서 그들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더라면 주님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어요 비록 과거에 나쁜 전력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환영도 대접도 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아셨음에도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반대가 있고 고난이 있고 비난이 있고 배책이 있는 곳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고향으로 가셨다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밀어내는데 왜 가?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 하러 가요? 사람들 배척하는데 뭐 하러 그곳에 가냐고요? 그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에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서 가셨다라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 예, 선교사가 되는 이런 고난의 길이죠. 가령 선교하러 나갈 때. 성교사님, 지금 그 성교지에 가시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가난을 경험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전기, 물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이런 말을 누가 해준다면 그 말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하지만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고난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미얀마 그 김용민 선교사님 루, 유 리브가 성교사님으로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좋은 마을 라 마을에서 지원해서 어, 지금 성교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어, 10월 성교 편지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성교 편지를 펴는데 두 번째 대목인가 세 번째 대목인가 굉장히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소식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제목이 뭔가니까 아버지처럼 따르던 성교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내용인 적선 이런 내용이에요. 어, 아버지 같은 성교사님, 미국에서 사역,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미국에 남겨두시고, 그 나이 드신 몸으로 어, 실버 성교사로 미얀마에 아마 그 성교하러 가셨던 성교사님 같아요. 그 미얀마로 성교 오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이분이 성품이 좋으시대요. 그 리브가 성교사님의 그 성교편지에 아마 인자하신 분이시고, 나이가 아주 어린 성교사님들에게도 가족같이 존댓말 쓰시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성교사님이 7월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다시 또 9월에 두 번째 또 걸리면서 이분이 코로나로 하늘나라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성교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미얀마로 이런 루트로 그곳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지금 보통 웬만하면 지금 미얀마 하면 군사 부대타로 난리 난 적이 있고요 동남아는 지금 팬데믹일9가지 지금 창고라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그 지역에서 성교사님들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빠져나와야 되죠 또 빠져나온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성교사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선교 편지를 그대로 소개하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영광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실버 선교사님이 살아오신 인생이 너무 고단했고 수고로운 인생이었기에 선교지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순교하신 일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에 걸리셨을 때 한국에 있는 두 딸이 걱정을 할까 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 가슴이 굉장히 먹먹했어요. 나이 많이 좀 드셨을 텐데, 그런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한국에 나오실 수도 있으신데, 나오실 수도 있으신데. 오늘 말씀으로 대입해 보면, 지금 코로나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은 아닙니다. 틀림. 없이 맞는 말이고요. 조심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참 어려운 지역이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미안한 한 구석이 있었어요 굉장히 죄송하고 굉장히 미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한 3주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영국의 우리 김기훈 선교사님이 원래 전화를 한 두세 번 정도 이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최근에 3주 전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영국은 다 불렸어요 다 불렸어요 그 말에는 목사님 영국에 좀 오셔가지고 현지 한인 그 교민들이 꽤 되는데 그 교민들 집회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세미나 좀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 다불렸다니까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라는 전화였어요 그때 내가 대뜸 뭐라고 반응했는가 하니까 코로나 상황이 좀 이렇게 완전히 풀리게 되면요 그때 내가 기도해 보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더랬어요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사실. 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영국은 뭐 미드 코로나 했다고 하지만 3만 명, 4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타나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나는 좀 두려웠기도 했고 또 영국이 너무 멀잖아요. 두 번씩이나 전화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오는 순간 또 미얀마 성교사님을 생각하는 순간 난참 정말 어, 내가 아직 참덜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셨더라 주님의 말씀과 너무 대비되는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보고 너무너무 미안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지만 그들을 불쌍히 이겨서 주님이 고향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역설적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불안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질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왜내 가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지키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 모습을 보면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곳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언제나 발전도 없고 성숙도 없고 늘 그곳에서 헤매고 있는 불쌍하기이를데 없는 한심한 죄인이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상태 그 죄에 빠져 있을 그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음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저주가 너무 엄청나서 우리의 현실과 모습이 너무 절망적이라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서의 역설적인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찾아가십니다 약자라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라서 주님께서는 더 다가가십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나의 모습을 보면 자꾸만 위축이 되고 하나님이 나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 스스로 잘 알아요 하나님 섬기고 살겠다고 말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매달리고 부러졌지만 그러다가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 같거나 여유가 생기면 또 하나님 없이도 잘살것 같은 살아가는 내 모습들 이걸 보면서 두번세번 번 이런 모습들을 반복하고 나면 스스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으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절교하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 주님은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고. 이것이 바로 그래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의 도그 놀라운 그 그레스의 은혜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곁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사랑을 입고 사는 자들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되죠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거야 늘 넘어지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도 아마 진리 있을 거야 절대 소망의 근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이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오늘도 잊고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로 주님의 소망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을 파고드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버린 사람을 교회도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안 돼요 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 사람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 이에요 목사님 그 사람이요? 아니요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거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안볼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고, 주님이 찾아가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듯 나오시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불완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라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역설적인 사랑을 입은 자임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 살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갈게요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참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누가 보면 5장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역설적인 사랑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 을또 살아가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끝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품을 더 파고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그 사랑을 하나님 더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주여 외치고 단몇 문장이라도 한번 또박또박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기도합시다. 우리 11월 7일 우리 공동체 대면 주의를 놓고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회복은 대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대면이 어려워지고 공동체의 대면이 부담되는 우리 목장들이 있어요 목장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분 안 돼요 그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면 예배의 회복 공동체와의 대면 회복 우리 목장 가족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찾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부을 놓고 한 번만 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비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들은 다멀리하려 하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또한 그 사람들과는 상정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상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전혀 반대라서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였다면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기를 열 번도 스무 번도 더 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조차도 우리에게서 실망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주님은 의리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벌써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버림을 받고 배척 당하신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그 통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래서 오히려 고향을 찾아가신 주님,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인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삶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단하고 비참해질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더 느낄수록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다가오심에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을 담아 1 0 일주와 여러 흥금을 아버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담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와 영적 가운데 공급하시는 손길, 지켜주시는 손길, 더욱더 다가오시는 손길로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